기본적으로 뒤쪽에 뭐 경매, 경매, 비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책이 두종류가 그 있잖아요. 이론서가 좀 있고, 이론 기반의 책이 있고, 자기 스토리 중심의 책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토리 기반인 것보다는 좀 수험서 방식으로 나온 것들, 물론 경매는 자격증은 없어요. 민간 자격증은 밖에 없는데 어쨌든 관련된, 이론 관련된 것들 한 번을 사셔서 뭐 제가 아니 추천을 해드려도 되고 좀 그렇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법대를 나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 법대회 다우시는군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민법 공부나 이런 거, 민사집 등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대에는 아예 전공하지 않고요. 세부전공에 있는 대학군도 더였어요 민사집 등법은잘안 하는 거고 민법도 1학년때 2학년때부터 안 배우니까 저도 오랜만에 민법, 민법제법학기가 같은 걸치긴 하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저도 책을 좀 내년까지는 내년 초까지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네, 이건 제가 샘플로 예시를 드린 거고요. 반드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이제 목차에도 보면 오늘 강의가 이제 OT랑 경매 전략 정도로 떠나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 제가 생각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하려는 내용 은 아니긴 한데 이기때좀 접힌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못들는 상태고 해서 조금은 경매에 좀더 흥미를 갖고.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오늘 강의에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강의도 낚월달에만들으면 정말, 심히고. You d 가 n t know, y o 죠 저는 일단 know, you c a n 고 있는 이런 이 정도면 o 안 t in my. Don't you? Somebody, don't you? I said, I'm not going to be honest. I don't know,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취미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 취미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래요.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글로 말 그대로 취미 아 글로 글로 글로나 이런 것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생계를 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직업을 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경매를 그래도 10년 정도 는 했고 많은 납찰을 받았고 <웃음> 심파를 했지만 아직은 그래, 컨설팅을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1위 될것 같아서. 아직은 좀 재밌게 하고 있고 뭐좀 있으면 내년 정도면은 어 경매에 대한 프로스트를 이해를 해서 현장 임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입찰을 하러 다니신 분이 생기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재밌고 가시면은 이렇게 긴장 긴장인간이해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뭐 현장 임장을 다녔을 때뭐 근처에 있는 뭐 전혀 안 가보는 외각적으로 좀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따가 뭐그 부분은 설명 드릴게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뭐말 그대로 구조 자체가 유찰이 되면은 어쨌든 현재 매매가보다는 싸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감정가가 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유찰가 최저가죠 최저가 주변으로만 기계적으로 쓰는 사람 이 있고 전략 있고. 그렇게 되면 한 10개 통계 기타 보면 하나 정도가 려요 특히 단독 입찰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그것도 물론 기본적인 서칭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조금은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매각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를 누릴 때는 상가는 단차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반대시압세에 받아서 뭔가 스윙화를 해야겠다는 계획 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최적화 입찰은 불가능해지고 내가 좀 낙찰을 받으려면 좀더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봐야 되고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처럼 뭐 평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하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대책 특산으로서 보시는 분들은 전자로말분들인 대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경매에 대한 관심 정도를 갖되 감정을 좀 배제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입찰하는 그렇게다 보면은 뭐 좋은 물건들이 분명히 단독 입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번유찰된 한 것들도 물론 첫뒤일 때는 잘유찰이 안되지만 그러니까 첫번째 것들이 한번 80%나 10%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눈치싸움 하다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차를 받게 되면은 수수료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제외 하고도 5%에서 10% 정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과는 달리 어쨌든 금액 자체가 가액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없만대도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제가 단표에도 좋긴 했지만 근로소득으로서 500만원 1000만원 얻는다면 더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게있잖아요그가는건이 불가능한 되고 그래서 주식을 저는 주식을 잘 안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는 밀리에이션 체크하고 계속 신경 쓰고 에 비하면 사실 수익률이 크게 크지 않은 편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경매는 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공적인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뭐 테슬라 다들 그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좀더상황을 봐야겠지만 외부 선정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의견들도 좀 많아서 근데 어쨌든 법원 경매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만 잘 써서 내면은 아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물론 그러고 나서 낙찰을 하고 어,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뭐, 갑자기, 채무자가 돈을 다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은 있지만, 그것도 논 노래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경매를 받아들일 때, 특히 처음 오늘 경매를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고, 처음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조금은 가볍지만, 흥미 정도는 느끼는 거는 좋은데, 뭐 좀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기본기는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법을 전공을 했으면 은 조금 더 친숙한 음. 용어들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어, 용어가 좀 친숙해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이것도 영영획도 진짜 한, 3 0초만 얘기를 할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드머니 스터디하고, 어, 뭐 재택 스터디 지금, 팍 진행되고 있는 게두 번째고, 이제세 번째 게 이거죠. 경매가 뜨고 다음 달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승약 같은 것도 가 지금 강사가 소비가 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는 현수당 구절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뭐 어플도 제작을 했는데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 저는 재택을 다시 갈수 있는 강사들이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뭐패전이라고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특히 그런 분들이 수익화까지 됐다면은 썼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강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또다시 그런 분들이 들어오겠죠. 또 다른 기수들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강의를 할수 있고 왜냐하면 저는 시드머니 스터디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강연 수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로그를 직업외로 블로그를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수익으로만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는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강연을 할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다 직무는 있으니, 강연들이 다할 수는 있잖아. 어떤 거든 처음이 어려운 거지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어느 정도 강사를 좀 양산하려는 그런 게 있구요. 소개 좀. 제 소개는 저는 이제 계속 짓기가 되고 있는데 대학에서 경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스타트업하고 부가페 뭐 체인사업, 뭐 경매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낼 이유는 어쨌든 그만큼 비싸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학원 같은 데, 가까운 데 서울에 있는 경매관 같은 데 전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추주적정에 음, 200만원 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해요. 이동 강의 중심으로 하고 현장 강의를 하고 2시간씩 몇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다른 강의 많잖아요.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의가 있지만 이 정도는 비싸진 않잖아요. 뭐 물론 주식도 천차 완벽히겠지만 그 이유는 그만큼 수익가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잖아요 지금 하던가 60세 때 나이 먹고 하던가 무조건 분 그냥 그만큼 수익기 안정적인 게 없고 부동산에 대한 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득을 으 얻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인데 주식일, 주식을 전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넣으면 좋은 소득을,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구조상 그 불확실한 면들이 많고 대외 변수에 너무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의를 캡쳐를 해온 거고 어, 하나 그 중에서 가장 기초방이기초방이라고정리하 온라인에 올라와있는걸가 캡쳐를 해왔거든요 그걸 보면은 되게 많아 보이죠 뭔가 뭐, 이런 것도 다 어렵고 뭐, 우리가 그냥 알아들수 있는 거는 그 물건행세서렌도 뭐, 우선변제권 뭐, 이정도 우선변해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생소하잖아요 전세권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니고 근데 그정도로 사실 강의를 늘리려면 굉장히 촘촘하게도 할수 있고 반대로 그냥 뭐 뭐라고 하죠? 생길만 그런 얘기죠? 그런 거 한두 번만 보고서 그래도 경매 입찰을 할수 있고 근데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경매 입찰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 소위 특수문권이라고 불리는 권리관계가 좀더 복잡하고 좀더 적은 사람이 입찰을 하고 수익률이 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지만 특수문권 마저도 사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본험사한테도 맡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용기를 갖고결정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낙찰 반경을 최근 들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동매를한 3, 4년 정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최근 또안 하다가 이제 작년도 다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도 이제 다시 동매에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다들 그럴까 싶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값이 너무 부동산이 불안정하니까 저도 뭐 저는 사실은 끼어들게 된 다시 뭐 중격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공장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좀주워려고 사실은 경매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존에 경매로 수입하였던 것들을 부당번도 그렇고 인천번도 그렇고 매각을 해야 지게 시드머니를 만드니까 시드머니로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커리큘럼에도 사실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중국 보고 같은 경우는 실전도 내년이고 그 이유가 한 3, 4개월 정도는 그 사이에 물론 현장도 다니고, 주차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뭐 레버리지나 대출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충분히 투자금이 더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이 뭐, 많게는 한 1억, 아니 적게는 3천 정도? 그럼 그 돈으로 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체감은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실기업들이 물건을 쏟아낼 거거든요. 규제 때문에도 법인 기업들이 지금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많은 물건들을 쏟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식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강의를 <웃음> 진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말 그대로 남들보다 내가 0번만더으면은 내가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만 무리해서 없으면, 예를 들어 보통은 80, 90% 정도에 낙찰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지만, 뭐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100% 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70, 80%, 뭐, 토지 같은 경우도 60에서 80% 사이에 많이 낙찰되거든요. 리럼 위치에 마다 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내가 5%만 가진을 적으면 근데 5%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뭐, 10억이면은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이면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감수하고라도 내가 수입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경매를 방해하시는뭐홍상장 이런 분들도 책에서 그거를 메인에 쓸 정도로 왜냐면 남들이 다 아예 뭉쳐가다가 얘는 뭐 최고가보다도 높게 그니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높게 썼네 라고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입하러 어떻게 시킬까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뭐두 가지를 다좀 정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것들 저희가 제테크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정책적인 것들을 계속 서칭을 해야 되잖아요. 어, 제가 저번에 보티 강의 때 말씀드린 건데, 저만 해도 그래요. 어디가 개발 계획이 있고, 제가 지금 올해 낙찰받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음성, 그 다음에 뭐 형태, 이런 것들을 무슨 제가 대단한 정보를 얻어서 그 근처에 뭐가 뭐 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좋은, 일단 제가 원하는 기준이 좀 있어요. 뭐, 최저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겠고, 위치도 내가 관리가 가능한 서울에서 한 2시간 이내에 거리라는 게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근린상가를 선호하니까 근린상가랑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단독주택은 그걸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을 결시시키고서 다시 지으려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로 서칭을 하다 보면 사실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뭐 많아봐야 일주일에 3, 4개 정도 밖에안 나와요.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통틀어도 뭐한 30개도 안 되고 그럼 어쨌든 그 정도로 좁혀진 거잖아요. 모두들 다 경매 강의를 듣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은 기준이 생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준점을 잡으면 물건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 내가 서칭을 하는 거죠. 뭐 기사본대.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군부대, 그중에 평택에 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의정을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 그쪽에 대한 그냥 아 여기에 대출 이에 미군부대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평택의 물건이 나왔으니까 주변의 위치라든지 교통사항이라든지 이런도 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기사공대죠 기사본부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해서 어, 내가 이제 확신을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나의 판단이 돼있고 우리가 재테크 스지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정책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는 거잖아요. 매달 정책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이라든지 수기 바이오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끼면또 마찬가지로 대출도 안 나오니까 경매에도 똑같잖아요. 경매는 사실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셰 같은 데 보면 80% 얘기를 많이 했잖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버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80%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80%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70%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있고 대중적으로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40% 5 0 똑같이 두기 다 적용받고 e t i 적용받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주택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거니까 주택에 대한 입찰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되는 편이고 말한 대로 현 시대에서는 뭐 지금 뭐 부토부 장관이라든지 법무 장관이 공헌한 것처럼 무주택자를 유지해야지 앞서도 혜택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신뢰한다고 치면은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얼마 후에 내가 고유를할수 있어서 올릴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매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계획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도 제가 지금 몇달째어 쓰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액 경매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서울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평수 낮은 거,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나 한 1억대 중반 후반 정도에 나오고, 여기 뭐, 건대만건대만 건대만 해도 지금 여기 있는 한림타워 같은 경우 2억 5천 정도 하고, 성수사거리에 있는 뭐, 성화성수들도 한 1억 8천 정도 하고, 어쨌든 1억 5천 이하가 아예 없어요. 오피스텔, 8평짜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 뭐, 떠는 은 것처럼 이 도시들이 정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맞잖아요. 인천 우리가 사실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경기도 조금 외곽만 가도 뭐, 동두천 아니면은 뭐 이천, 경기도 이천, 광주, 그다음에 뭐 이런 인천, 조금만 벗어나도 천안, 뭐 충남 충남에 있는 천안도 지하철 다니죠 거까지는 뭐 안양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사실 이삼 억짜리 한가지도 많아요. 물론 뭐좀 오래된 거죠한 가지는 오래된 거지만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처럼 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넓히는 게, 이런 특히 입문반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론적인 거는 이론적인 거대로 채워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공급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매머니다 그 모기 위한 조금 전략도 세워야 되고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제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급반에서는 좀 빠른 것 같고 중급반 정도에는 거의 그걸로만 계속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출이 가장 중에서 나온 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턱대고 그 80%, 7% 책을 어설프게 보고서 납치를 받았는데 안 나와요. 50%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자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안 하기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들어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대출 금지시켰잖아요. 이번에 정책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서 어설프게 들어가면 은 진짜 뭐말 그대로 부모님한테 그래서야 돈을 빌린다던가 엄청 급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같은 경우 법원 경매를 자주 받아 보니까 헝당한 경우 되게 많이 봐요. 뭐 내가 저번에 봤었던 물건인데 그게 제매가고 나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납부를 못한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상치 못한 세입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다시 나온는 경우가 많요 그만큼 대출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거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들어갔었는데 법인이나, 뭐 법인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아,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유행을 떴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오고 1인 법인을 활용해서 거듭있는 것들이 굉 많아서 저도 지금 법인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어, 법인은 아니에요. 부동산 법인은 아니고 다른, 정반당또 그러니까 목적 사업자 등록상 다른 목적인데 오히려 제가 부동산 매매를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했겠죠.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법인의 사업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사실은 계약을 잘 맺어서 임대차를 줘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지금 시기만 좀잘 벗어나면은 나중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